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신규 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아니 마미롱레그랑 꽃게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버격이님의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렛츠 끼리자 영상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스팅키의 미션을 지금 깨고 있죠 재활용에 실패한 주인공 스팅키한테 쫓깁니다 자, 오 쫓아오는 스팅키 카드키를 발동시키고 도망갑니다. 쓰레기 오물장을 지나서 도망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쫓아오고 있었던 스팅키, 찌부가 돼서 그대로 죽습니다. 자,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 주인공. 여기서 본편이 시작되죠? 자, 오! 새로운 몬스터입니다. 이름은 누들 닌자.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약간 스팅어플링 같기도 하고.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걸어가는 주인공. 어? 오! 야, 마미롱래그다. <웃음> <없네>, <다음. 웃음> 오호호! 야, 근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읽어보래 자 읽어볼까요 누들닌자의 미션 걸을 준비가 됐어 우비와 우산 장화를 얻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래요 그러면 일단 장화, 우비 우산을 찾아야 합니다 옷장들이 굉장히 많죠 이 캐비넷들 안에서 다 찾아야된다는건데 오! 장 하나 찾았고 자, 어 너무 많다 몇개야 이게? 몇백개 가 되겠는데요? 어? 안에 뭐 발견? 자, 계속해서 엽니다 야... 너무 많은데? 자, 자 일단 계속해서 문을 여는 주인공 그런데 이걸 언제 다 열어? 오! 얻었다! 우산 얻었구요. 그리고, 이제, 우비만 얻으면 되죠. 야, 너무 많은데? 이거 노가다 아니야? <웃음> 아, 너무 심하잖아. 오! 오케이, 오케이. 우비 얻었구요. 근데, 계속해서 뭐, 문을 여는 주인공. 오! 뭐야, 이거? 드론이랑 쪽지가 있습니다? 누들즈를 절대 믿지 마라! 당신을 절대 밖에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드론을 갖고 탈출을 시도해 당신의 친구 비. 오이비가 반반인 것 같지 않나요? 오케이 일단 봅시다 오 이게 무슨 의미지? 누들즈가 거짓말을 쳤다는 거네요 누들즈 미션은 절대 의미가 없었던 거야 오 들켰다 오와 바로 들켜버렸습니다 드론을 작동시키자마자 누들즈가 눈치채고 바로 잡으러 온것 같아요 와 다음편이 기다려집니다 바로 다음 신규 몬스터를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입니다 오반발리나가 뒤에서 무섭게 쫓아오고 있죠 에이, 내가 너 뒤에 있어 라면서 쫓아옵니다 완전 무섭게 자오 따돌린 주인공 근데 신규 몬스터에 문이 있죠 개입니다 개야 궁금하다 아 요즘 대게가 너무 먹고싶었는데 입맛을 돋게 하네요 자 새로운 방에 왔습니다 주인공이 긴박한 브금 어? 뭐야 이거 열쇠가 있는데요? 오케이 열쇠를 갖고 어떤 문을 열어야 야 잠깐만 이거 반발리나 문 아니었어? 야, 언제 열고 들어온 거야? 헥! 야,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러면? 같이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오케이. 열쇠로, 문을 따고. 아, 이걸로, 이 바닥을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오, 잘 만들었다. 자, 철창을 끊고, 내려갑니다. 오, 오, 뭐야. 어디 있어? 이러면서 방금 개 몬스터가 지나갔습니다. 와, 너무 무서운데. 밑으로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다행히 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오, 이도 끊겨있다. 아, 넘어갔네. 이분을 문을. 자, 문을 엽니다. 어? 화장실? 오, 사다리가 있어요? 오 어디론가 통하는아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안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허기허기가 나타나죠 오! 와 쫓아온다 씨 반발리나가 계속 쫓아옵니다 어 너무 무서운데? 뒤에서 지금 막 기어가지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아니야 빨리 도망가 오케이, 카드키 발견했구요 자, 문을 엽니다 오안 벌리나 우와, 짱 무서워 야, 너무 무서운데? 오, 개다 아이를 보고 싶으면 따라오래요 드디어 아이를 볼수 있는 거예요? 우와 야, 이번 영상 역대급인데? 단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음 편에 이 떡밥이 다 풀릴 것 같아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입니다 오 반반이 나왔고 쓰러집니다 토드스터가 반반을 어디론가 끌고 가죠 이게 뭐야 오 반반을 묶었, 묶었어 어, 철도 위에 놔두는 토드스터 야 이거 너무 잔인한데 오 기차 위에 검은 상어 올라가 있습니다. 오 캡틴 피들스가 도와줬어. 야못 잡았어. 우와 뭐야? 아 반반이 캡틴 피들스한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저 어떤 원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와 얘들이 저기네 셀린이랑 검은 상어랑 토드스터가. 이 세계관에선 적인가봅니다 <웃음> 뭐야? 야 근데 잘 만들었다 오! 반반이다 반반이랑 캡틴 피델스가 친구인가 봅니다 뭐지? 도대체 뭘 하려고? 오 진짜 등장했어 오 뭐야 <웃음> 완전 쉽게 쓰러트립니다 그리고 온몸을 밧줄로 칭칭 묶고 난 얘네들이 더 악당 같은데 <웃음> 우와 뭐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자 문을 여는 주인공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방금? 어티로뭐 향한 지우고 아 투비 컨티뉴 하면서 다음 편에 계속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아 영상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